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0, 47절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다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3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웃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3년 동안. 하나님의 공적 사행을 수행하시는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이슈는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가 메시아 맞나? 예수가 하나님의 이들, 아들 맞는 거야?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고 이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만큼 역사 속에서 오해받고 고해가 된 분은, 어, 글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같이 똑같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 내가 경험한 예수입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엉뚱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따라 예수가 굴절되기도 해요 여러분 남미에 가면 남미 예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흑인 예수가 있고 흑인이 믿는 예수가 있고 백인이 믿는 예수가 있어요 그럼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어, 그런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 그, 하셨을 그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 다녔지만은 그 군중들이 이, 이 예수의 그 어떤 메시아 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우리를 진정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다라는 그 생각보다 정체적인 메시아, 자기 이스라엘을 어, 독립시켜주고 뭐 이렇게 이끌어줄 렇게이 그런 메시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 이 말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반나서로 연구하고 심취에 빠졌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보고 네가 무슨 권세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네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메시아도 아니면서 그 짓을 해? 이것이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당시에 율법의 심취에 있고 반나스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증거를 내보이라 어, 무슨 증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시, 하는가? 라고 막 몰아붙일 때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란 말이야 나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겠느냐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가지 명확한 증거로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세 가지가 뭐냐? 첫째 세례요한, 둘째 하나님의 기사, 이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고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서 보정 문서와 같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구약 성경 세례요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세 가지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세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증거 내가 증언하마 내가 입증하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 왕궁에서 어그 어, 자라났고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그런 황태자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세도가 아주 당당한 어, 그런 젊은이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 살인 혐의를 받고 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장인에게 얹혀가지고 이골짝 저골짝 이광야 저광녀로 다니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촌놈이 다된 거예요 나이도 80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내 신세 내 팔자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앞에서 서서 발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시니까 신발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낸다 애국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엄청난 소명이 떨어진 거죠. 아니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천놈으로 그렇게 지내던 그 모세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할 지도자로 세운다. 하나님의 이 소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앞에 나간다는 이 자체도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인도할 지도자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라 하신다 그렇게 만약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면 우리 백성들이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스라엘을 구출할 리더라고. 무슨, 어, 건지로 자기를 믿겠냐는 거예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 그게 극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은 별것 아닌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무슨 증거를 댈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못의 사정을 탁 들으시고는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두 가지 증거. 그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두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내 이름으로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마 그 이름을 대라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라 자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을 대고도 저들이 또안 믿으면 두 번째 증거를 내가 네게 주겠다. 네 손에 지금 뭐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어 그래 좋아. 그 지팡이가 있지않느냐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강을 치면 피로 변하게 될 테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마저 마저 그렇게 믿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했던지 정말 그들은 그두 가지로 모세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낼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저들은 그 증거를 보자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었는지라 하나님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몇 가지? 세 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는데 제가 그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례 요한 다 따라해 보세요 세례 요한 자,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법 상식을 가지고 있지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한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했고 작아지기를 원했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내 뒤에 오시는 그가 하나님의 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이 세례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오늘 35절의 표현처럼 잠깐 비치는 등불과 같았어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등불은 잠깐 이렇게 불 붙었다가 기름 이렇게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것 같았다 잠깐 비치는 등불에 지나지 아니한 세례 요한의 증거였지만 경건한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그에게서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 흔들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큰 증거를 주셨는데 두 번째 증거를 주시죠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무슨 증거? 무슨 증거? 더큰 증거가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수많이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보낸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희한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함께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될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의 기적, 물이 포도조가 되는 기적 이런 것들이 다이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스토리가 기적과 이사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로 수백리 떨어진 환자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누가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소로를 살릴 수 있겠어요 네. 누가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이렇게 부활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척 했어요 아, 그거 보니까 확실히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 믿음을 좀 붙돋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이적을 보면 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또 이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잠깐은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은 심어주지 못한다 왜냐니까이 복음서를 보면 이적 기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적 자체는. 그 믿음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이적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 걸 보면 야, 이적 그 자체는 믿음을 심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들은 결국은 떠나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적 자체가 믿음을 심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서있지만 그토록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린풀 잎사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답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병으로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 예수가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못본채 하고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3일식이나 4일식이나 잘 먹지 못해가지고 기진백진에 있는 무리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야 너희들 가다가 돈 있으면 사 먹고 가라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잖아요 자연을 통제하잖아요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풍랑이는 그 칼릴리바다를 잠잠케할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도시락 하나로 수천명을 먹을 수 있는 이 이적기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한두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그 이석기사만 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은 완악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정말 처절해요. 왜? 그 많은 이석기사를 보고도 잠깐은 흥분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지 못하는 비극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증거를 하나님께서 들이대십니다. 세 가지 증거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최종 증거인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증거 즉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자 최종적인 증거를 내놓으셨는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증언이 어떤 증언일까?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우리 큰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한번더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세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내가 누굽니까? 예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니라?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증거로 성경을 제시하면서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맞죠? 예수님 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쓰이지 않았으니까 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마지막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을 못 믿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더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라서 분명히 구약 성경이 나를 대해서 언한다 나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 올 한해 구약 성경 통독을 쭉 했는데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여러분 읽으셨는데 그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으시면서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오, 대답해 보세요. 편하게 안 나오죠. 예, 예수란 이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말씀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창식이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사사기 말씀 속에서도 어, 이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 다양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보는 것일 뿐이지 이런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으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신약 성경 사복에서 읽어갈 텐데,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시는 걸좀 살펴보면,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사보검서를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어대.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어대. 자, 그 말씀이 나오면, 오! 지난주에 목사님이 건드린 단어야. 어, 기록되었어대. 이런 이제 단어가, 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 뭘 기록되었냐?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신약에서 인정하고 있을 때, 기록되었어,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막 진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보시고, 예, 죄책을 드시고,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막 내쫓으셨죠. 상을 후려치면서. 양팔고, 소팔고 하는 사람들 막, 어, 어이 그냥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불같은 화를 성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내셨잖아요. 자, 그걸요, 제자들이 딱 보고는, 아, 저 모습이, 아, 우리가 읽었던 10편 말씀 중에, 아, 바로 10편의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뚫리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예배하는 처소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에게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모습이에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그 모습은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10편 69편 9절에 거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는 요그 말씀을 읽어도 그게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정화하시고 청소하시는 것을 보고는 아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바로 그 심정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자 이런 예로 구작에 있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네. 그 부분에는 자 구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입증하는 구절이더라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합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성경 을보면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 이 일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뭘 이룬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루는 성취되는 그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임을 성경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볼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증거를 어디에 담아 두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진 셈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예수 못 믿으면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소망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못 믿으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만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도스토에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아시죠? 이도스토에프스키는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그게 심취했다가 잡혀가지고 그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도스토에프스키가 그가 이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사형수들만 이제 같이는 어, 그 형무소로 그 기차를 타고 쭉 이제 같이 실려 가는데, 어느 조그마한 간이 여기에 그 기차가 이제 머물렀어요. 잠깐 머물렀을 때. 그때 어떤 그 부인이, 아, 저 기차 안에는 사형수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조그마한 책자 하나. 바로 그 책자가 신약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어, 신약성경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막 나눠주었어요. 받은 사람 받고, 또, 필요한 사람들 막 읽어보라고 신약 성경을 막 이렇게 던져 주었는데 그때 이 도스트 에브스키는 그책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사형 집행되는 당일까지 그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약을 읽다가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신약을 읽다가 예수 만난 겁니다 그 신약을 읽다가 예수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의 말씀을 앞에 놓고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시작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져서 귀로 듣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고 66권을 통으로 공부하고 통으로 읽고 66권을 공부해가지고 시학박사 학위를 받아도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절대적인 권이다 최고의 권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살아있는 진리로 믿었고 이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사라질지라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최종적인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해답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것은 아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도 무기로 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유일한 수단도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최고의 권이다.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최종 권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펴놓고 읽을 때나 성경 내용 알려고 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하늘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인정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분명히 생명과 구원을 얻,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바로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 앞에 앉으면 나를 만나고 성경 앞에 앉으면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성경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어,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의 그 바리세인과 율법사들, 성경 잘 안다는 그 율법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가 하니까, 성경을 무상시했다는 거예요. 무상시했다.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요 성경 한자 한자 뺏겨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한자 한자 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뺏겨 적을 때 어, 점을 어디서 찍어야 되나?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거기서 멈추고 하루를 금식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야외라는 단어를 쓰고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때 하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평생을 바쳐서 읽고 베끼고 가르쳤지만 구약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대주제인 예수 글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놈무 아이러니지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가끔 보면 이 성경을 우상시하는 경향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번만 읽으면 신경통이 날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벗겨 쓰면 집안에 있는 우환이 달아난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몰도하는 자가 있죠. 물론 여러분 성경 읽고 쓰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게 성경 읽고 쓰는 거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박장노림 성경 읽으시고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을 쓴다고 해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다헛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번 숨을 써본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주의 음성을 못 들어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내용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신학조를 연구하고 성경 내용을 훤히 알아요 그 성경 지식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자기 지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나 성경 몇번 읽었어 창세기 이야기 나잘 알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 만난 증거가 안 보여요 예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성경을 안다는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 모를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성경을 열번 봐도 못된 성경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형편따라 거짓말하고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심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욕망이 자기를 움직여요 만약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 사람의 악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비뚤이 진 생각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펼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이 기억되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줄거리가 기억되기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이 자꾸자꾸 내게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도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게 계속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이 되어서 계속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러면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음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빙스턴 잘 아시죠? 일생 동안 죽음의 대륙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성경 한권 들고 토인들에게 전도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게 했던 헌신된 너무나 위대한 성교사의 족적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 평생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면서 그 말씀만 기억하면 병이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말씀만 기억하면 독사에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낭낭하게 들릴 때는 사자의 위협과 호랑이 앞에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여 들리지 않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여러분 만일 스카머니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웃기고 있네. 왜? 죽어서 시체가 되는 무덤 속에 있는 그가 무슨 살아있는 어 살아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 읽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왜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으세요? 슬픔당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남이 모르는 걱정을 하며 잠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에게불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왕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는 주의 음성이 된 것처럼 근심 걱정에 빠진 여러분을 바로고읽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반드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내가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주의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읽게 되면 이 성경은 문자화된 그런 어떤 책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에다 하나님의 음성이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우리가 성경을 때 하는 마음을 우리 가좀 새롭게 합시다. 다시 한번 더 제가 기도 제목 띄어 드릴게요. 주여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